아 어, 어, 뭐야 어 뭐야 왜 손에 이상한 상처가 나 있지 왜 갑자기 환청이 들리지 <웃음> 안됐어 이 집엔 귀신이 있는 거야 문당을 불러야 돼 아! 안녕 하신지요 박셀부장는입니다 귀신이 나오신다면 부처님에게 필요야 합니다 그래도 성당 다니는데 아, 불교가 아니셨군요. 그렇다면 기독교를 믿으셔야 합니다. 하나님에게 맹세하라! 네 알겠습니다. 맹세도 할까요? 근데 돈 받아놓고 도대체 언제 귀신 쫓아주는 건가요? 어! 느껴져요! 귀신의 기운이! 에이. 이건 그냥 아까 제가 똥 싸서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? 도도도도도. 아, 아닙니다! 여기서 분명히 귀신의 기운이 느껴져! 아, 으, 으, 강력한 냄새가 느껴집니다! 강력한 똥 냄새가 아니고요? 아, 느껴져, 느껴져! 네. 안 됩니다. 이걸 뿌려야 합니다. 우와! 이게 바로 그성수인가요 역시. 무당한 침도 신성하군요. 우와. 침으로 귀신을 쫓을 수도 있다니. 아닌데요? 이건 그냥 제 침입니다. 갑자기 가래로 올라왔어요. 두두두동. 아, 진짜, 더러워라. 넌 느껴져. 느껴져. 아, 악 물러가라. 하아악 물러가라. 이게 바로 그 퇴마의식인가요? 그냥 다리가 저려서요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그런가 봐 다리 저린데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최곤데 뚜두두두둥 아 진짜 턱살 무당인지 코코막 무당인지 모르겠는데 빨리 나가세요 제가 무당 칩입한 게 아니라 당신이 전화 걸었잖아요 저 불러달라고 뚜두두둥 그리고 저 돈을 주셔야 나가죠 돈 주세요 돈 Give me some money 아이 진짜 방금 돈 2만 5천원 떼갔잖아요. 에이 괜히 돈만 뺏겼네. 느껴져요. 느껴져. 아 귀에 냄새요? 아니요. 저에서 2만 5천원 돈 냄새가 나서. 도도도동. 결국 무당은 맞아 쓰러졌다고 한다.